MVP! 다 중요. 역시, 이 셀스리 선수는 좀 다르죠? 센스 봤죠, 여러분? 아 아, 뭐, 한대방은 아, 박민수라고 하는데. 박민수씨가 잘 합니까? 잘 합니까? <목소리> <목소리> 안녕하세요. 한주정입니다. 오늘은 프리스타일2에서 새로운 모드가 출시했다고 해서 한번 와봤는데요. 어, 솔직히 개인적으로 되게 기대되는 모드거든요. 바로 3x3 모드입니다. 어, 저를 약간 저를 스페셜 캐릭터로 임명하면서 약간 3x3 모드가 나온건 지금 굉장히 좀 기대되거든요. 어, 원래 그 프리스타일2는 3on3 기반 게임이었거든요. 쓰레온스리란 그 약간 옛날 3대3 룰 있잖아요 그런 시스템에서 쓰레기트3는 현재 제가 아는 룰 공격자랑 공격을 성공하든 리본을 성공하든 해서 공격과 수비가 바뀌면서 굉장히 박진감 넘치고 스피디한 그런 게임인데요 이 모드는 딱 7시부터 12시까지 5시간밖에 하루에 안 열리거든요 음, 경기 규칙 한번 살펴볼게요 쓰레기트3 어, 공격시간 6분 공격은 공격시간 제한시간은 12초 경기 종료는 15득점 1.2점 노차지존이 있고 여기서 저희 룰랑 좀 다른게 저희는 공격시간이 10분이고 쳐다우포인트가 21포인트인데 좀 조금씩 조금씩 다 준거 같아요 솔직히 개인적으로 좀 기대되는데 그러면 바로 한번 해볼까요? 어? 나지? 와우 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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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다. 빠빠빠스 좋아, 좋아? 오, 재밌다. 베스 괜찮아. 아 휴우. 이 정도면. 야미. 형상스 굿. 어, 좋아. 믿을 줄 했는데 좋지. 에스 s t beau! Bonne chance! Bonne chance! Bonne chance! Bonne c h a n c 장갑이... 약간... 좋아 좋아 좋아... 오른 줌! 에 이점이요... 이점... 이스 술... 술... 술... 술... 스 술... 술... 좋아 좋아! 술... 잠깐만. 술... 술... 술... 술... 술... 술... 술... 로 술... 술... 술... 술... 술... 술... 술... 이 술... 술... 술... 술... 술... 술... 술... 술... 술... 술... 스 술... 술... 술... 술... 술... 술... 술... 스 술... 술... 술... 술... 술... 술... 술... 술... 술... 술... 레이스 s 아 o 아 e 괜찮? 레스 p 패스 우리 센터가 미들치되니까2레 역시! 3레벨은 미들치다, 네. 슛이다, 좋야 돼요. Let's go, 슛! Let's go, pass! Let's go, p a 야 s Let's 야야 pass! Let's go, pass! Let's go, pass! l e 오우, 리오터리나이리오터오 터리오, 오오 터리오, 터리오, 터리오, 터리오, 오 터리오, 이오 터리오, 이오 터리오, 터리오, 터리다 터리오, 터오터리오 안 돼! 레이스 쿠팻! 굿! 이제 나왔죠? 꽤 나온 까지. 네, 조대, 조대, 조대. 우리 홍가운데. 굿! 와, 진짜 정신없다. MVP! 다 중요. 역시, 이 3x3 선수는 좀 다르죠? 센스 봤죠, 여러분? 아 아, 뭐, 아한 상대방 박민수라고 하는데. 박민수씨가 잘 아닙니까? 잘 아닙니까? 아, 맞는 말이긴 해. 아직까지 뭐라지? 어, 근데 재밌다. 여러분, 어땠어요? 일단, 우리 팀 빅맨한테 교육을 좀 시켜야겠습니다. 좋았어. 제가 채팅으로 센터 우리 팀한테 약간 교육을 시켰거든요. 그러니까, CX3는 2점을 막아야 된다. 1점은 좀 줘야 된다 줄 거는 1점은 그냥 무섭지 않거든요 다시 어, 일단, 일단 지금 상대팀 조합은 1. 스윙맨에 2. 빅맨이 이러면 안돼 이러면 저희한테 상점슛을 이빨 잘 보세요 여러분 어 근데 우리 계속 출발하네 좋았 아우, 씨. 아우, 씨. 아이 씨. 아우, 씨. 아우, 씨. 한테 씨. 아우, 씨. 아우, 씨. 아우, 씨. 아우, 씨. 아우, 씨. 아 아우, 씨. 아우, 씨. 아이 씨. 아우, 씨. 아우, 씨. 아우, 씨. 아 아우, 씨. 아 일점! Yeah, 아점이었어에어점그만어스스 <놇이 Aaaah> <Sorry. 놈이> <놈이> 오, 패스. 오, 다리불리고링 오, 좋아. 플링 오, 타리플신이니까 코드 지 오, 다리리어 오, 패스 좋았 나이스 패스 그냥 암바락이 좋오노 굿좋 기잠 사이로 됐어요 오, 우와, 이렇게 끝까지 봐도 되거든요 디펜터. 12초라는 시간이 그렇게 짧은 시간 아니에요 됐어요 1이번데안 들어가고 나가면 케이크하면 당끼도 <목적> 다시 그때 <목적> 다 주고 리스매치 <목적> 자 현재 저희팀 잘하고 있는게 포지션이 약간 너무 좋아 인셉 <목적> <목적> <목적> 오우 잘 샀다 <산다>. 바로 좋샀 제가 말했죠 여러분 저팀은 우리팀한테 이경수 겨빗바이크 <목적> 이게 어쩔 수가 없어요 CX3 오늘은 어그 프리스타일 2 새로운 모드인 CX3 모드를 한번 해봤거든요 여러분 어떠세요? 이게 정신없고 재밌을 것 같지 않으세요? 여러분들도 얼른 나셔서 드라마 게임 하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